경북 구미의 슈퍼농부 집으로 지금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예, 어디서 예,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고령에서 왔습니다 고령, 고령 성산면 고령 성산면에서 두 분이 예. 부부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 두분 같이 오신 이유가? 같이 사는 건 아유. 모르겠네 예. <웃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웃음> 예. 어떤 일 오셨습니까 여기 아예 자재도 좀 구하고 예. 그리고 농부님 얼굴도 뵈면서 좀 궁금한 점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두분이 같이 오행이는 뭐예요? 우리 신랑 좀 슈퍼 농부님 좀닮으라고야뭘 닮아야 <웃음> 됩니까? 우리 신랑은 다른 건 필요 없고 기계만 잘하면 돼. <웃음> 나머지 뒷일은 사모님입다하시니까 <웃음> 기계 못 치는 거 봐서. 노력은 하는데 그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도 우리 와이프 마음에 는안들어니뭐트랙터뭐 <웃음> <웃음> 이런거요? 예그 예. 예를 들어 비닐 치는 것도 그, 것도 그 바퀴 앞바퀴가 왼쪽으로 가면 뒷부분은 우측으로 가는데 그가 붙여라 가니까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가면 반대로 그틀리게지는데 그거 그 계산하고 하는데 옆에서 가니까 더 <웃음> 자꾸 잔소리 많이 예. 하면 더못 해요. <웃음> 옆에서 그렇지. 그냥 하게끔 그냥 가만히 가 내버려 두셔야 되지. <웃음> 하, 하지만 덕분에 그뭐 많이 늘었습니다. <웃음> 때로는 잔소리도 좀 필요합니다. S M 팜이 네. 그 그게 작년에 했는데 괜찮았어요. 어 아, 어디 어떤 장부를 사용했어요? 마늘. 저희는 이제 메론도 하거든요. 예. 메론 농사도 짓는데, 메론 농사에도 SM팜 쓰고, 음. 그 하고, 여름에는 이제 슈퍼 척조 그 비료 쓰고. 슈퍼 축비이 그 아니고, 아. 척조. 아, 척조, SM 척조. 예. 벼, 벼할 때? 예, 예, 벼할 아. 때. 벼할 땐 뭐, 한, 저희가 한, 벼 농사가 한, 뭐한 2만 4, 5 0 0 되니까 아. 작년부터 네. SM 팜을 올해도 한 10발에 한 600포 600포 정도 이렇게 항상 매년마다 쓰시거든요 아. 네, 쓰셔가지고 농사 지셨었는데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작황이랑 어떠신 것 같았어요 사실은 네. 벌리기만 많이 벌리고 아직까지는 네. 그, 그렇게 뭐 <웃음> 아이 지는 못합니다. <웃음> 열심히 보고 이렇게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와서 어떻게 네. 했는지 자꾸 눈으로 보고 네. 그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시고 눈으로 많이 보고 그다음 와서 또한개 배우고 두개 배우고 네. 그러면서 자꾸 이게 실력이 느는 거지. 작년에 소득은 괜찮았어요. 음. 워낙 마늘 치솟아서 예, 또 좋고 이제 시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매론도 음, 하고 뭐 하니까 네. 소득은 괜찮았어요. 음. 그 SFM 사용하시니까, 사용하기 전후 예, 차이가, 차이가 있나요? 예. 어떤, 어떤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까? 마늘이 좀 더, 그, 단단해지는 느낌이래요. 단단해지고, 그, 크기는, 그, 평균적으로, 재작년보다는 커졌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봄에 감음이 심해갖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갖고, 진짜,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어, 나름 개찮게나왔더라고요 작년에 가뭄이 네. 엄청 심해서 그 한참 한참 성장하는 비, 비대기 시기에 비가 네. 오는 바람에 수분 관리 잘 못하신 분들은 마늘이든 양파든 네.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네. 또 고시기 그, 그 지금의 한참 크는 시기에 메론 수확한다고 한참 바쁘니까 음. 그 저희 손이 안간 요랑하고는 네. 저기 뭐야 수확량이 괜찮았어요 음. 저희가 이제 그 요즘 태비를 이렇게 뭐 사안 오토로 못하잖아요. 예. 사안 오도로 못하고 그리고 또데비를 이렇게 걸러줘야 되잖아요. 한 번씩 몇 번씩. 예. 이제 데뷔 예. 줘야 되니까. 예, 데뷔 예. 줘야 되는데 그 디비 주는 그 뭐, 그거 할라커머는 또 포크레인 불러야 되죠. 또 장소도 있어야 되죠. 그렇긴 해. 그데비 문제가 제가 제일 좀 그렇거든요. 정말 뭐, 유튜브 보니까 유바 그게 나오길래. 완전 초콜릿 같죠? 예. 네. 네. 초콜릿 생겼는데. 펠렛 모양이네요? 네, 벨렛 모양으로 살포하기 좋게끔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하나하나 안에 미생물이 꽉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미생물이 안네트어있다 네. 와, 이게 기술이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 뭐, 다른 그 유박 종류라든지 이런 미생물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미생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근데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네. 이미 지금 퇴이 뿌리신 분들도 있어요. 대비 뿌리신 분들도 100평에 한 요거 두포 정도만 사용을 하셔서 뿌리시면, 아.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대비를 분해 시키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아, 그럼 이 이미 비 뿌리신 분들도? 대비 그... 사용을 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 그 다음 뭐 일반 그 유박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 내가 이 연작장애라든지 병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 이 에바테 흑색 썩금 균액병이라든지, 녹균병이라든지, 뭐, 그탄저병균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균들이 땅속 토양균들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균들이 많이 발생하는 땅에는 사용해보시면은 확실한 효과를 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대용품으로 그건 좀쉽다입니요 예. 예, 지금 저희 여기 마늘밭에는 네. 대비 사용을 안하고 양파도 마늘도 전부 다 유박을 네. 그러면 200평당 몇 포를 여어야 되는지? 음, 200평에 한 10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0포가 그러면 그게 저기 뭐야 뭐 저거 나오는 거예요. 보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원래 그그 그 지금 내년산그쓸거그 거 보조를 받으라 하거든요. 음. 그 신청해라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요 그거는 보조 네, 전혀 네. 없어요. 유기농 자재 등록을 해서 네, 그 나오게 되면 네, 네. 아마 이제 뭐 그런 국가 보조 사업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봐야죠. 그, 그 아주까리 유박 70%짜리 이런 거 하고는 차이가 완전 음. 다릅니다. 그 10개 넣어가지고는 태비 효과가 음. 부족하죠, 많이. 근데 제가 이제, 저,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며칠 전에 이제, 이제 창령에 이제 가면서 논장만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차를 음. 세워갖고, 여기는 태비 같은 거 어떻게 였나, 이렇게 유박을 여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 뭐 너무 땅에 뭐 굳이 뭐, 뭐 좋은거 할 필요 있나 뭐 이런식으로 하던가 <웃음> <웃음> 너무 땅이든 말든 내가 농사 짓잖아 농사 잘 지어서 네. 수확량 많이 올리는게 그게 그러니까. 훨씬 더 득입니다 농가 분들한테는 네. 뭐 당장 돈 들어가는거 생각해서 100만원 아끼려 하다가 농산물 수확이 뭐 500만원, 1000만원치 수확이 덜 되면 그게 또 네. 농가들이 손해보는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유박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이게 상품화돼서 나가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음. 지금 제가 양파밭이라든지, 그 다음 뭐 여기 마늘밭, 그 다음 뭐 참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작물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00평당 사용량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그 테스트를 해서 농가들의 반응도 한번 보고, 그러면 뭐 200평의 열포가 뭐 조금 작다 싶으면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지금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잘 모으셔 지고될수 네. 있으면 좀그 보조 사업이 될수 있도록 <웃음> 네. <웃음> 아니 유박은 일단은 네. 보조 사업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네. 기료는 네. 안돼 있어도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농민이 좀 쉽게 또좀 소득 많이 나오게 해 주시면 <웃음> 엄청 감사하지 <웃음> 여기 와서 하나 배웠는 게수퍼농부님께서는 여기 중간골에. 여덟골 중에 중간골에 띄워놓으셨네요. 음. 그러면 그 우리는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붙여도 할수 있는데 띄우면 네. 왜냐하면 가쪽 네. 여기 한두줄 정도는 여기 뿌리가 바깥골 안까지 여기게 나옵니다. 네. 어 네. 물을 먹기 위해서 양분을 네. 빨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요 안쪽 두골 두골은 아무래도 통풍도 조금 덜 되고 양분 예. 경합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많이 하겠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옆으로 간격이 13 이거든요. 네, 예. 여기는 14, 예. 14cm, 여기는 13입니다. 예. 14에 14를 해서 그냥 8구를 만드셔도 되는데 예. 중간에다가 제가 20cm를 띄우기 위해서 예. 어, 1cm씩 줄인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비닐로 찢으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양분이 여기 유박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양분들이 여기 많이 있고 그 다음 성장하면서 중간에 통로가 생기니까 통풍이 잘 되니까 예. 병충이라든지 이런 게또 훨씬 강하겠죠? 예, 들이 예. 이해가 양파도 예. 그럼 이렇게 하십니까? 양파만을 저희는 똑같은 비닐로 아, 다 합니다 예. 어찌 됐든 우리 찾아오신 분들 농사 예. 잘 지시고 예. 대한민국 예. 농구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Here we go! Yeah.